자 아, 좀만 더 참을 할걸 그랬나? Oh, <웃음> 어, so slow. 까뜨려주고 길막 좀 하지마 인마 죽었구요 <웃음> 날렵시다 음? 매너가 없어 매너가 길막 오지게 하잖아 종병님이 <웃음> 어디서 올까요? 어디서 온지 모르기 때문에 좀 넓게 만들게요 아 뭐야 불 써왔어? 존재감이라도 쌓아야지 이제 빨리 구했다고 뭐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게 그만큼 공구추이난거라아공구추이 났다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게 빨리 구한거라 저로서는 약간 이득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아깝게 불존재는 몸에 좋은데 이래버리면은 안좋죠 야, <웃음> 생존자 1등 조교 실패 처참이 무너지는 생존자 1등 뿌직 뿌직뿌직 아 이거 뭔, 뭔 소리야 이거 뿌직뿌직 누군가 싸고 있는 소리입니다 뿌직뿌직 아이뭔 소리야 이게 어어 어 좋은데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안안 안 일어나면 뒤자야지뭐 하는 거야 지금 <웃음> 괴물빈이야 지금 나어 지금 누가 나 괴물빈 앞에서 지금 나대는 거야 어? 아 생자일듯 안 되지. 뭐? 야자 용병이 중앙에서 치료받고 옵니다. 이거는 용병 치료되기 전에 빨리 가서 타격해줘야 합니다. 이건 타격 못하면은 그냥 그냥 플래시도 돼. 어 플래시도 돼 이거는. 자 이거는 플래시를 쏘돼요딱 가능이지. 그냥 치료 못 하게 하는 게 그냥 우선이야. 뱀 회수해서 마무리 뱀 안봐도 되죽 자, 들고 요아 뭐야, 날아가는게 아니야? 나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자자 기다려 요 아. <웃음> 오케이, 한번 봐 줌. <웃음> 오케이. 일단은 바텐더 냅두고 골상부터 날립니다. 안 돼. 이제 골상, 아, 생존자 1등이 저기 골, 골상 들고 큰 공장에서 논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당한 정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쪽으로 안 가요. 이제 그러니까 골상이가 타일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그냥 저쪽 가면은 진다고 생각하고, 그냥 중앙으로 가요. 여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래서 판지만 부수고 줄서 잡으러 가요 네 예전에 그냥 해독기 두개 남을때까지 그냥 골상한테 개또드려 맞고 그냥 <웃음> KO 됐거든 내가 아탭 쳤는데도 어? 애들이 안봐주더라고 진짜 너무해가지고 자 여기서 한대 때려줍니다 나엘스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렇게 평타를 친다는 거죠 어. 쿨타임이 돌기 전에 평타 함대를 치고 못 치고가 은근히 크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불평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중앙에 묶고 싶은데 한자도 어, 많기도 하고 아 그래서 그냥 뺐습니다 무위도 커버케고 골상도 커버케라 같이 덤벼들면은 이거 주술사 못잡을 것 같아가지고 어. 아 <웃음> 농병이 꽁고출 예 네. 자, 그럼 왼쪽으로 던집니다. 왼쪽으로 던져가지고, 오른쪽으로 향수병 있기 때문에, 위치는 보이기, 위, 위치는 보이죠. 그래서 해독기 두 개, 둘다못 돌리게 만듭니다. 쏙쏙쏙, 쏙쏙쏙, 쏙쏙쏙, 쏙쏙쏙, 쏙쏙쏙. 네, 무 딸, 그냥 이제, 무의 한 대라도 때리고, 전쟁가 먹으려고 했는데 무이가잘 피했고, 오른쪽으로 던져가지고, 큰 공장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줍니다. 이거라도 하자는 마인드. 근데 이거 맞아가지고, 야무지게 잡고요. 3스 까지 빼줍니다 굿골상에한대 빼주고 한자붙여주고요골상이가 제일 싫은게 이런거야 그냥 애매해 그냥 잡으러 가기도 애매하고 앉으러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여기서 큰 공장까지 쭉 돌아가지고 판자 대기하는 거 알아가지고 돌신으로 씹어주고 스키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묶고요 바로 거리 안될줄 알았는데 근데 이게 되더라고 <웃음> 찌르기가 생보다 길어 찌르기는 생보다 긴 이제 플라를 쓴다고 연기를 못해서 네, 했고요아 봐봐 이제 거리가 개길다니까 이거 말도 안돼나 <웃음> 쫄아가지고 내렸고 이 새끼 그래가지고 쫀거에 약간 화나서 잡으러 갑니다 내가 이런거에 쫄다니 하면서 이제 <웃음> 그래서 골상무서울 거야. 약간 뭔가 심리전 지면은 뭔가 좀 그런 게 있거든. 아 내가 이런 거에 어? 이런 거에 당한다고 하면서 이제 화를 참지 못하고 바로 묶으러 갑니다. 이제 접대맨너가 있기 때문에 풍탈이 있어도 무, 문제 없이 어접대맨너가 진짜, 진짜 좋아. 거의. 거대지게 든것만큼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어 진짜 개사기인 격이지 않나 그래서 무의가 구출오지 못하게끔 어 스키 두개 꼼꼼하게 쌓아줍니다 네, 골상이 뒤에 오는거 아니까 같이 하고싶은데 일단 무의부터 잡하는 마인드 꼭 50% 터트리면은 대화를 못쓰죠 타이밍안을 골상부터 잡아주고, 줄싹하지 마. 우리 호랑이 샷 애, 해독기가 아직 아득하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빨리 묶으면 되죠. 40% 밖에 안 돼. 여기서 이제 무이 잘 빠지고, 골상이 필요해집니다. 이제 골상이 묶어 가지고 시간 가려고 했는데, 얘가 한 번에 안 쪘던 애니까. 실료가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는 안되겠다 싶어서 용병부터 견제합니다 해독기 견제해주고 아이템 소모해줘요 플래시 욕심은 있는데 아.. 좀 아깝더라고 그래도 애초에 애들 실료 되고 할건데 그래가지고 해독기 포함시키고 필요하는걸 견제 가요 용병은 이제 <웃음> 어. 피하면서 해석게 돌리겠죠 얍삽하게 요거는 한피해주고 마무리 어. 근데 얘도 대화 잘 써가지고 야 진짜 세계의 대결이다 심리전과 심리전이 오가는 엄청난 수싸움 자, 이거는 해적 견제하는 거보다아캠핑가는거보다 아, 일단은 골상한번 안쳤기 때문에 견제가는 게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고 갑니다. 왼쪽으로 빠져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되게 타서 평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병이는 이제 잘 오래 걸리니까 비정상으로 부수고 난 다음에 무이 잡으러 가요. 아, 원래, 원래는 원래 골상 잡으러 갈라 했는데 야, 무이가 마침 보여가지고 야, 무이 잡으러 간 겁니다. 만약에 앞에 골상이가 있었으면 은 골상 잡으러 갔지 나는 아 슬라이드 할라 했는데 슬라이드 못하는 모습이고 플라일로 데미지 씹어줍니다 스키 채우고 평타 때릴 마인드로 예 네, 평타 탈해주고네 여기서 무이가 잘해가지고 스키 구역을 좀 만들기 애매하게 잘 피했어 요 얘가 진짜 상남자 마인드로 그냥 <웃음> 밀고 지나왔어 그냥 와 이것 때문에 말렸어 그냥 개상남자야 이 친구 그래서 돌진 한번 맞춰주고요 한번더 맞춰서 마무리 시켜주고 묶어줍니다 이제 용병하고 골상이가 두개다 돌리는 걸 보, 봤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는 묶고 나서 골상 잡으러 가자 이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차피 골상이는 방금 잡았기 때문에 해독기는 아들하게안 나올 거야 용병이도 저기 비정상 꼽았기 때문에 구출하고 나서 돌린다 해도 아들하게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퉁소 많이 없는 골상에 잡으러 와요 잠식이기 때문에 에... 근데 힘들죠 에... 플래시도 없기 때문에 박스 박스. 그래서 돌진으로 웬만하면 스킬로 채워서 잡아주는게 중요하죠 여기서 심리전 오지게 됩니다 심리전 심리전 심리전 한슈 으... 여기서 성공적으로 슈슈 맞추고 회수해서. 아, 젠장. <웃음> 아, 젠장. 골생가 잘 빠졌어. 근데 여기 판자를 내가 안, 아, 안빠져나가안부서나 가지고 힘들고. 그래서 아이거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해독현장 갑니다. 아, 물소리 왜죽고나는 거야, 이거? 근데 결국 아들거기 나오고요. 냐아와 용병이 아, 이거 아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잘 빠져나갔다 이거는 문 따고 있는 골상에 잡으러 가요 이제 용병이 놓쳤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약간 좀 이득인게 생존자들이 어? 해독기 한번 쓱 만져주고 용병의 잡으러? 해독기 2등인게 <웃음> 반대편 문이 있는데 여기로 와가지고 약간 좀 살았음 포함시켜주고쭉 갑니다 여기 판자 살아있기때문에 패스해서 지나가고요 한바퀴 돌고 골상 잡으러 가요 넘도록 유도해주고 하는데 아 역시 개곡인같은 느린키가 아니면 은 힘들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갑자기 무이가 습기가 차서 무이가 부추러 온다는 걸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무이 심리전으로 마무리 시켜줍니다 플라일 빼주고 마무리 골쌍이가 여기서 문 따고요 빠집니다 플라일 있기 때문에 플라일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평타 이렇게 물키리 납니다 용병이 잘 빠졌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내보내 주고요 그 다음에, 무이가, 치료 안 하고, 아, 잘 없구나, 얘가. <웃음> 그래서, 개구멍으로, 영차, 영차, 기억합니다. 맞 아슬아슬하게 아 이겼죠. 진짜, 한치앞도 모르는 엄청난 수싸움. 이렇게, 지지.